그 뱃살이 어느정도 있는 남자를 귀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저, 저는 근데 사실 제가 뱃살이 있어가지고 뭐, 뱃살이 있어요? 그때도 봤잖아요 부산에서 저희 쯔방 보낼 때도 봤잖아요 <웃음> <웃음> 아. 그 축구 좋아하는 남자 <웃음> 뻥치지 마! <웃음> 뻥치지 마! <웃음> <웃음> 뻥치지 마요! <웃음> 장난 아니고 저는, 저는 표현을 잘하는 남자 좋아해요 사랑한다는 표현 그러니까 그냥 나를 사랑한다는 걸 표현을 잘해줬으면 좋겠어 사랑해라는 말을 뭘 해야만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 말고 사랑하면서 표현을 하라고 저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좀 어.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뭐어핀하기보다는 일단은 음.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 라는 거를 그냥 대화하면서 약간 조금 어필하는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대화하다가 시간 보는데 뭐 시간이 진짜 많이 지나서 실제로 그러면 와저 이제 대화가 끊이지 않고 났네요? 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살짝 짚어주는 아 거? 우리가 약간 잘 맞네요를 아좀 돌려서 얘기한 거죠? 맞아요 첫 번째, 자기 관리를 잘하는 남자 자기 관리 잘하는 남자 어떠세요? 좋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거는 보통 남자분들 운동을 열심히 한다 뭐 자기 시간을 잘 관리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제가 편해요 아저 그때 궁금해요. 그 뱃살이 어느 정도 있는 남자를 여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데 사실 제가 뱃살이 있어가지고. 뱃살이 있어요? 그때도 봤잖아요. 부산에서 저희 뜨밤 보낼 때도 봤잖아요. <웃음> <웃음> 자기 관리 잘하는 남자는 멋있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순위에 들어갈 게 아니라 이건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돼요. 아, 어, 맞아. 어, 이게 정답이다. 얘는 순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건 어. 기본이에요. 어, 어. 마치 바둑을 둘때 흰색, 검은색이 뭔지 아는 거야그래서 비슷한 거예요. 아, 여튼 제가 뱃살이 있어서 남자친구가 뱃살이 없으면 좀 부담스러워요. 아, 그죠? 그래서 저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남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 어, 못해도 된다? 자기 일만 잘하면 돼. 자기 관리까지 하는 건 너무 완벽주의자가 아닌가 싶어요. 오, 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는 제가 못해서 싫어요. 아, 제가 그... 자기... 자기관 못해서 싫아 되게 투명하네요. 자기관리 잘하는 거랑 못하는 거의 차이가 뭘까요? 잘한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느끼는 거. 와너 자기관리 잘한다. 라는 말을 들어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해도 몰라요. 사람들이 알아야 돼. 자기관리를 하는 거예두 번째는 공감을 잘하는 남자. 공감을 잘하는 남자. 모든 여성들의 로망 아닌가. 맞아요. 공감을 잘하는 남자 어때요? 이건 진짜 정훈이에요. 공감을 잘하는 남자. 리얼 진짜 내가 저번에 무슨 화나는 일을 얘기했는데 지가 너보다 더 화났거든요. 막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나는 이 정도로 화났는데 얘기 듣자마자 지가 이만큼까지 화내가지고난 남자애들 중에 이렇게 공감 잘해주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모두 뭐, 점수는 높게 사요. 네. <웃음> 공감을 잘하는 남자 어때요? 나는 좋아요. 근데 이제 마태 같은 경우에는 공감 필요 없잖아요. 네. 이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이거 필수라고는 얘기 못 하겠어. 난 공감 안 해주고 그냥 재밌으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유진이 같은 경우에는 공감이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공감 잘하는 남자가 필요 없을 거예요. 아마. 유진은 재밌는 남자가 최고일 거야. 맞아. 이거는 부담 느낄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되게 좋게 봐요. 이제 감성 쪽이 높은 사람한테는 엄청 좋겠죠? 잘하는 남자네요? 뭘 잘해요? 키스 잘하는 네, 남자? 네. 한5순년 들어가지 않을까? 야 인간의 3대 욕구가 뭐야. 성욕, 수면욕, 식욕. 그래. 네가 성욕을 제일 앞에 말했듯이 중요한 게 아닐까? 저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저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론대로 간다면 무조건 잘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게 이론이 필요해요? 아그 학습 영상 있잖아요. 가끔 보면. 중요하죠. 어떻게 안 중요할 수 있겠어요. 자 그다음에 순수한 남자. 순수한 남자가 좋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입니다. 너무 순수하면 제가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요. 아 뭔가 답답한가? 살짝 답답한 것도 있고 어. 이제 뭔가 할때 내가 괜히 조심해야 될것 같고 새하얀 어. 도화지 만질 때 이렇게 이렇게 만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소중히 다루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소중히 다루는 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아... 그래더럽히진 음. 남자가 좋다? 더럽히진까진 아닌데 그 적당하게 좋아요. 저는 일단 잘하는 남자와 이 순수한 남자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진이 빙그러서 집중해주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28살이잖아. 스물... <웃음> <웃음> 2 8살이잖 순수한 남자 최악이에요 sure. I'm 여기 있어 u r e i 여기.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 는 r e I'm not 로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이 이게 감촉인가 하면서. 차라리 잘하는 남자가 낫지 않나? 아니 일단 이거 셋 중에는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제일 나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약간 이거를 오히려 하자. 다음은 지적인 남자예요. 사진 무슨 일이야? 이거 2018년 사진인데요? 저는 지적인 남자 되게 좋아해요 지적인 남자가 남자들한테 인기 많습니다 특히 군인한테 인기가 엄청 많아요 군인한테요? 네. 왜요? 경계 근무 쓸때 이런 지적인 남자 TMI가 많은 남자랑 같이 경계 근무를 쓴다? 그냥 야간 근무 뚝딱입니다 안 심심해가지고 네. 그럼 지적인 남자는 일단 괜찮다 제가 어, 아까 말했잖아요 저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매력을 느낀다? 아. 근데 보통 지적인 남자라고 하면 진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네. 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쵸. 나 지적인 남자는 진짜 좋다 생각해 대신에 TMI 방출 금지 왜? 안 궁금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딸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게 생겨서 아 뭐지? 했는데 알려주는 거 진짜 멋있어 근데 안 궁금해 나뭐 하고 있어 근데 옆에서 어 오늘은 뭐 뭐가 뭐 뭐가 뭐뭐뭐뭐아나 그건 싫어 뭐진짜이면 좋지 근데 그냥 보통이어도 상관없어 너무 빡대가리면 아니면 돼 저는 약간 그런 거에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음. 막 만났을 때 뭔가 내가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뭔가 슬며시 답변을 제시해 주는 남자. 섬세한 남자? 섬세하다는 게 그거잖아요. 너 치아에 이팀트 묻었어라고 말안 하고 뽀뽀하면서 혀를. <웃음> <웃음> 어우, 존나 싫은데요? <웃음> 아우 더러워!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거를 생각했다고 챙겨주는 아, 그런 섬세함! 어, 이런 게 보통 연애할 때의 섬세함이죠. 잘 챙겨주고 내가 말했던 걸 기억해주고 뭐가 먹고 싶어. 다음 음. 데이트 코스를 글로 잡았다 놨지. 그런 거 아주 기가 막히죠. 기분이 안 좋은 걸 캐치하는 사람? 그쵸. 그리고 어, 눈치가 빠른 사람. 오, 어, 콘텐츠 좋은데? 어, 이거 이거 사 봐. 오, 오, 바로 그냥? 좀 네. 챙겨주는 걸 좋아하는 것같아 아, 챙겨주는 게또성세하 거죠. 네. 네. 아, 저는 이거 너무 좋아요. 긍정적이고 잘 웃는 거! 와, 너무 좋아요. 내가 뭔가를 실수했을 때도 괜찮아 하면서 다독여 줄수 있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옆에 있으면 그 긍정 에너지를 받아요. 저는 이 긍정적이고 잘 웃는 남자 일단 제일 위에, 좀 위쪽에 두고 싶어요. 오 일단 올렸어요. 긍정적이고 잘 웃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리액션을 잘하면 호감이 가더라고요. 보통 우리 3대3 미팅 하더라도 리액션 잘하고 아름다우신 여성분이면 보통 거기에 호감이 가요. 저는 일단 잘 웃는 사람 되게 좋아요. 응. 그리고 저는 제가 약간 되게 낙천적이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게 긍정적인 사람이 있을 때더 시너지 효과가 들어. 난 부정적인 사람이랑 있잖아? 그럼 진짜 개빡 쳐 아딱 뭐든지 괜찮고 좋은데 막 옆에서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은 진짜 내 말에 토다는 것 같고 음 존나 근거도 없는데 막 짓거리는 것 같고 음 입을 비틀어서 죽여버리고 싶어요. 비틀어서 죽 죽이... <웃음> 비틀어서 죽이고 싶다고요? 그래서 이거 올리도록 할게요. 어? 어디로요? 공감을 6등? 잘하는 남자를 빼고 얘네. 오 이렇게 오. 자 자기 일에 집중하는 남자. 어때요? 어때요? <웃음> <웃음> 집중하고 있죠. 엄청 지금 거의 100만 볼트 갈길 끼세요. 지금 좋아요. 좋은데 연애를 하는데 너무 자기 일에 집중하면 힘들어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나에게 관심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좀 소외받는 느낌 받는다. 그런 거겠죠? 저는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잘하는 남자 빼고 이거 올릴게요. 그럼 저는 자기 일에 집중한 남자 좋아요. 나는 이럴 때 모습이 섹시한 게 좋아. 어, 어나 이거 좋아. 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오, 이렇게... 이렇게. 오, 오, 오. 여유 있고 믿음직한 남자. 그냥 이 말이 그 자체가 그거 같아요. 그냥 부자다, 돈 많다. 음... 맞지. 그 저... 여유 있다고 하면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이고 만약에 여유 있다. 그냥 삶이 그냥 느긋한 거야. 시간에서든 돈에서든 뭔가 여유가 있으면 연애를 할때 같이 연애를 하는 입장에서 편하죠. 저는 제가 좀 자립심이 강해가지고 어.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막 그거 하지 않아요. 너무 기대지 않는다. 그렇게 너무 기대면은 남자친구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거든. 그런 관계가 되면 이제 남자분들도 지칠 수 있고. 여유 있는 거랑 전 상관이 없고요. 어. 난 나만 여유가 있으면 되고요. 믿음직한 것도 나만 내가 날 믿으면 돼 가지고 어. 저는 상관없어요. 남자가 여유가 있고 믿음직 그런 거는. 내가 사귀는 사람이면 다 믿을 만한 사람이지 않을까라 어. 생각. 그러면 이제 너무 너 이상형이야. 잘해, 섬세해, 잘 웃고 하는데 이거를 극적으로 반대로 생각을 해 보자고. 여유가 없어. 계속 불안해. 야, 유진아. <웃음> 유진아 지금 야아 아. 아, 지금 저기 줄서야 되는데. 어떡하 해? 약간 이런, 이런 느낌 아줄 서야 되는데 아나 지금 오줌마 오줌마려운데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고 막 믿음직하지도 않아 막. 바지에 지릴 것 같은데 아바지 지릴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고 계단 잘 걸으라고 너한테 막 조심하라고 하는데 자기, 자기 혼자 계속 발목 접지르고 야, 유진아 잘 걷고 있지? 등산 가는데 막이래 제가 이때까지 많이 사귀어 봤는데요. 여성분들이 어떤 남성상을 보통 원하냐면 책임지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날 이끌어주고 믿어주고 책임지고 아니 그래서 나는 여유있고 믿음직한 남자는 응. 뭐? 그냥 보통만 가면 상관없다. 아 이것도 최악만 아니면 된다. 아 트렌디한, 트렌디한 남자. 남자. 거의 백투 퓨처급으로 <웃음> 너무 트렌디한데요? 이 정도라면 감당하기 힘들지도? 근데 저는 트렌디한 거 상관없어요. 제가 트렌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게 막 필요한, 필수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트렌디한 남자 이건 것 같아요. 좋아요. 좋은데 트렌디해서 좋다기 보다는 그냥 트렌디하면 조금 추가 점수. 그냥 이거는 가산점 정도다. 그 이거지. 자기 관리를 잘하는 남자인데 트렌디해. 그러면 더 좋아. 트렌디하지 않아도 자기 관리 잘하는 남자는 좋거든요. 이런 느낌? 난 모르겠어요, 사실. 트렌디하면 뭐주라고 유머러스한 남자. 와... 이거 아, 뭐야? 저 유머러스 한 남자 진짜 제일 사랑해요. 진짜 나도. 나는 쾌락주의잖아. 유머에 살고 유머에 죽는 사람이야. 웃음이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저는 이거 2번. 와, 야, 잠깐만. 압도적입니다, 맞대요? <웃음> 네. 근데 진짜 중요해요, 유머. 그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코드 잘 맞는 거 진짜 중요해요. 맞아, 진짜 중요해요, 코드. 음. 코드가 연애 전부야. 맞아, 어? 음. 이, 또 띵은 나왔습니다. 음. 기립박수 합니다, 저 <웃음> 코드가 연애 전부다. 음. 이건 이제 사람들 연애관에 따라 다르겠지. 재밌는 연애를 좋아하면 이게 좋고 좀 잔잔하고 이런 연애를 좋아하면 너무 유머러스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음, 좀 가벼워 보여서? 진중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를 웃겨주고 재밌게 해준 남자가 정말 최고 아닐까요? 긍정적이고 잘 웃는 남자면 됐어요. 아니, 난 유머러스한 거 중요한 거 같은데. 저는 한 3일에 한 번? 4일에 한번 유머러스하면 될것 같아요. 너무 유머러스해서 안 된다? 깃빨립니다 그래서 이제 개그맨분들이 이제 진짜 미인들이랑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은근 유머러스한 남자가 인기가 진짜 많아요. 말을 잘하면 홀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동물 좋아하는 남자. 어때요? 아저 동물 좋아해서 동물 좋아하는 남자 좋거든요. 근데 이거 다섯 개를 제치고 이걸 올릴 만큼은 중요하지 않아요. 음. 안 좋아하면 동물은 원나혼자 가면 돼. 아니 친구랑 가면 돼요. 오. 그런 속설이 있잖아.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다. 음, 심성이 곱다 이런 얘기가 네. 있잖아요. 동물을 좋아하는 남자전 좋아요. 왜냐면 네. 제가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웃음> <이거> 뭐죠, 닭다리를 <웃음> 양보하는 남자 아, 어떻 해요? 그렇게 양보하는 것보다 그냥 밥만 나눠먹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이건 진짜 완전 그냥 진짜 노상관 리드하는 남자 손잡고 이제 리드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기본 베이스로 생각해요 서로를 리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건 어때? 그리고 다음에는 다른, 다른 사람이 이건 어때? 하면서 이게 서로를 리드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솔직히 이거 넣고 싶은데 뺄게 없어요 여기에 이건 한 6위쯤 된다? 어, 6위 정도? 아저 어, 리드하는 남자 진짜 개좋아요 사랑해요 오! 리드하는 남자의 최고의 장점이 뭐, 뭐예요? 마초 같은 매력? 뭔가 나를 휘둘수 있는 그거에 난 진짜 짜릿함을 느껴. 음. 내가 약간 좀 져주는 스타일이고 음. 휘둘리는 게 좋아. 비전 있는 남자. 뭐예요? 스타일이? 이즈리얼이라고 비전 이동이라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전 있는 남자. 비전이 있는 남자 좋아요. 근데 진짜 확실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자기 앞으로 삶의 계획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은 힘들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상형을 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비전은 요 음. 속을 수도 있어. 아까 말했다시피 현재 아... 일에 얼마나 집중하고 열심히 하고 있느냐를 보는 게더 중요한 거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어때요? 난 중요하다 생각해요. 아니 비전이 있어야 다른 긍정적인 사고 회로가 돌아가요. 흘러가는 대로 살고 난 현실에 너, 너무 만족하고 안주한다면 미래를 계획할 수 없잖아요 같이.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고 나는 이러, 이러한 야망이 있다. 그리고 난 비전이 있다. 그러면 은그 사람이 정말 빛나 보일 거예요. 이 비전 이동이 있는 남자랑 네. 비전이 있는 남자랑 공통점이 더 굉장히 많습니다. 뭔데요? 첫 번째 네. 안정감이 있어요. <웃음> <웃음> 네 그리고 <웃음> 그리고 믿음이 갑니다 실제로 비전이 있는 남자 미래가 창창한 남자 어때요? 좋지 좋지 좋죠 안정감 있죠? 안정감 있어요 저는 네. 이렇게 골랐습니다 네. 짜잔! 짜잔 어 마지막 한 칸은 저희가 없는 거 하는 거죠? 네, 제가 맞아. 저희가 적을래요 아, 오케이 떠오르셨나요? 음 근데 지금 보면 마태 형은 싫다고 했는데 사진 때문에 입안 된다고 하셨는데 산마태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거죠? 그냥 네. 마태 형이라고 적어주셔도 돼요 뭐 <웃음> 좋냐? 색? 수 닥쳐라 저는 흰눈을 <웃음> 잘 부르는 남자가 좋아요 진짜요? 불러주세요 모쓸때 뭐 동안 적으실 어, 때 동안 부를게요 네. 흰눈이 내리던 어느 날그 고운 입술로 날 사랑한다고 안녕이란 말을 하고 그대가 내 곁을 떠나가죠. 아, 진짜 잘한다. 다 썼어요? 네. 타이밍 딱 맞았네요. 아 뭐야. 우와, 반전. 야, 야. 저는 아까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표현을 잘하는 남자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어. 난이 여섯 개인 남자잖아. 난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오 일하면서 섹시한 사람. 그럼 꼭 내놓고 일하면 돼요? <웃음> <웃음> 아 왜? 아 왜? 미친놈 아니 고소할게요. 일하면서 섹시한 사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태는 집중할 때 입술을 내밀더라고요. 약간. 맞아요. <웃음> 음. 그런 사람 많아. 음, 음, 음, 음. 이러는데 이거 말고. 그런 거 있잖아. 나 일해라고 했을 때그 모습이 상상되는 사람. 짜자! 피지컬 좋은 남자. <웃음> 아, 피지컬 중요하죠. 아, 이 뭐. 네, 여러 의미에서 피지컬이 좋아야 네. 되거든요. 피지컬. 뭐, 피지컬이 뭐몸에 피지컬 이 있고 게임에 대한 피지컬. 여기 에 있는 앨라스까지 모든 걸다 하면 정말 좋은 남자가 될수 있겠죠. 내가 어떤 점이 좋은지를 생각하면서 나의 강점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한 가지라도. 단점이 없는 사람 vs 강점이 센 사람. 강점이 센 사람 보통 강점이 센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의 강점을 잘 살리자 이렇게 순서를 정해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아 그렇다고요? 어, 아, 아,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 저... 자 여러분들도 원하는 남자들 있으면 뭐 댓글로 적어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한테 바로 연락해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제일 그래도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남자가 1순위인 거 아시죠? 어, 좋은 멘트고요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녕, 안녕. 눈이, 눈이.